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과 한문화국제협회가 시민들을 위한 무료 국수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1월 9일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옆 공터에서 열린 이번 국수나눔 봉사활동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봉사활동 첫날인 이날 국수나눔에는 인근 직장인과 지역 어르신 등 200여 명의 시민들이 복지관에서 제공한 국수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내년 정식 개관을 앞둔 부다복지관과 한문화국제협회는 11월과 12월 격주로 무료국수 동지파춤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주일에 국수무료 나눔 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구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수님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이태원 참사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시민을 위로하고 이웃들의 아픔을 보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무료국수나눔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으로 행복을 붙다 복지관이 주최하고 나누리봉사단, 탑밴드봉사단, 한문화국제협회봉사단, 사단법인장엄, 마해산탑사, 태구종전복종무원, 사단법인재백, 전북문화관광연구소의 후원과 한문화국제협회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